네, 67번째 리뷰 짠맘서지삼겹탕 대중 6,900원 소중 4,900원입니다 끓여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사이즈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제 초복을 담당해주신 저희 어머니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먼저 먹어봐 이게 대중 사이즈 이게 소중 사이즈거든 얘하고 얘하고 근데 맛이 좀 다른 것 같아 얘가 좀 진하네 그렇지 응. 여기 안에 있는 찹쌀풀이 같이 풀어지면서 더 걸쭉해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고기 육질은 괜찮아요 적당히 잘 삶아지고 근데 생각보다 고기 자체가 쉽게 물러지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삶아진 것같기는 한데 음, 근데, 음. 근데 육질 자체는 쫀득쫀득네 쫀쫀쫀한 데 먹을만한데요 국물도 시중에 먹는 딱 삼계탕 그 맛이 나요 소자가더 삼계탕 맛이 나요 음, 음. 고기 육질은 뭐 비슷, 똑같은데 음. 엄마 혹시 얘기 다 했어? 음, 음. 뭐 성공인데? 뭐라고? 성공 <웃음> 성공 <웃음> 여기 다했었는 성공입니다 <웃음> 가성비 대비 어. 이 정도 맛과 어. 이 정도의 질이라면은 이번 초복에 굉장히 1인 가구들이 열광하면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쉬운 점 한가지는 뼈가 너무 쉽게 바스러져서 이제 어린 친구들이랑 먹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햄버거 집에서 삼계탕이 나온다고 해서 깜짝 놀람 아. <웃음> 깜놀이야 깜놀 뭐 삼계탕 비슷한 햄버거가 나왔나 했는데 아. 이렇게 삼계탕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후추나 파를 송송 썰어서 기호에 맞게 먹고 또 물김치나 배추김치 아, 뭐, 배추, 배추, 예, 그냥 곁들여서 먹으면 딱 괜찮을 것 같고 음. 제가 보기에는 성공적인 결 성공적. <웃음> 안녕! 오늘 잘 지내세요. 잘 지내세요. 삼계탕 먹고 행복하세요. 건강하게. 제 이번 초복은 이걸로 때우시는 건가요? 삼계. 탕. <웃음> <당. 웃음> 왜 대답을 안 하고 삼계탕이야. 라 아뇨, 저는 전 나름대로 할 거예요! <웃음> 만나게 가족을 위해서! 질수 없지, 맘소치에질수 없지, 엄마의 손맛! 나는 닭가슴살을 좋아하거든요? <웃음> 갑자기요? <웃음> 닭가슴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찹쌀과 조금씩 해서